바拉스가 아니라 무라딘이나 그냥... 이런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씨, 십만 10, 원를올리는 거라면 약간 얘 기술도 잘 몰라. 제가 그냥 딜을 잘 넣을게요. <웃음> 타이 <타임. 웃음> 형아 첫 번째 스킬 내 거. 뭐? 그거 조폐 저... 화살 하나 더 나가는 거 있어. 그것을 넘치는 화살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저 굴단 등은 뭐요? 어, <웃음> 저거 어 플래티넘 아니야 이거? 오 플래티 다이아. <웃음> 다이아야? <웃음> 플래티넘 아니야? 다이아? 플래티넘이지. <웃음> 다이아인가? 다이아 같은데 있지? 색깔은 플래티도 아이에요 설마 몰라. 근데 플레 지금... 아니야? 다이아야 다이아. 아니 이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매칭한 아, 게뭐 이따위야? 아 근데 <웃음> 뭐 지금? 한 대만해도 됐어. 한번 있을 때그 부패화살 하나 더 나가는 거. 부패화살 두번 쏘는 거 그건 무조건 올려야 돼. 필수야 필수.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부패화살 빨리 나가는 거. 부패 화살이 Q냐? 2 e. 어, 부패 화살 Q Q Q? 아, 그래, Q Q? 2는 어, 유령파 아니 그 2를 두번 쓰는 특성을 해야되고 이두번 e 쓰는 건 나중에, 응. 나중에 어, 그 나중에 야, 그러면은 아, Q 특을 해야되, Q 특을 해야 돼. Q 특야이 <웃음> 야, 1은 잘... 그거 정신집에 쓰지 말고, Q 특 궁은 그냥 화살이나, 근데 화살을 방위치, 방역치... 화살 쏘고 다시 한번눌러야 돼. 궁쓸때한번궁 <웃음> 쓰고 다시 한번써 아, 아, 터져. 넌사이판초고 아, 아, 같은데. 는머지가 나머지가, 나머지가 못 하겠죠. 한 판도 안 해봤다고? 네. 어 레벨 이야 근데 왜 걸려? 는 어떻게 아 이거. 팀리그에서는 골라지는데, 팀리그에서는 골라지아정 어떻게 시바라스를 골랐지? 아 모노 쳤다가 신발랐어 중간에 눌렀나보지 뭐 씨. 검색을 하라고 검색을, 검색을 하면 되나? 아, 되나? 검색하려고 했는데 그때 2주 남았어 아 그니까 미리미리 이래서 이래서 캐릭을 미리미리 클릭을 해놔야 돼 그러네 잘해보죠 그래도아시발 부상까지 떨어지는데? 부상? <웃음> 아사 사실... 실바가 실어제 우리 지금 싸워도 시, CC도 없고 하니까 실바가 보세서 라인만 계속 먹고 안 죽고만 하면 될거 같은데. 그래.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네. 맞아. 그렇다. 알았어. 알았어. 처박혀서 라인만 쭉. 그냥 아, 보세서 야, 어. 라인만 계속 미세요, 그냥. 야 한번 이 서버 어떻게 나간지라도 봐야지 너. 한번 <웃음> 번번번 누르면, 누르면, 어, 누르면, 누르면 순간이동. 내가 이동되는 거지. 한번 더 누르면 한번 더 누르면 이 순간이동 그 자리로. W는 뭐야? W는 부패. W는 그거 부패. 약하게 해 주는 거. 아, 웃겨. 아, 일단 보세 와 어우, 이거 쟤다 아, 내가 탑 할게. 어, 퇴사 탑 가고 야 굴단 이 보세 왔네. 수가... 실바그 사례 돼요 계속. 그냥 아예 다운 안안 다운되는 거고 라인만 밀어야 돼. 아좀만 더하면 복 넣고 나서 해지고 다시 왔습아 이거 풀 게임 눌러줘야 되는 거야? 어 눌러줘야 돼. 큐를 계속 눌러. 무조건. 아이고. 좋네. 얘들아, 너도. 너도 갑되지둘주 밑에. 어, 갑돼지. 3명 내려왔다. 3명 내려. 어, 갔다.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어, 그래도. 지금 지금 지금 아, 지금 멈췄으면 됐는데. 아, 없 어떡하나. 갑다 발라부터 해 주고. 아, 갔다 온다. 만나 없어. 내려온다, 실바. 라까지 아, 밑에. 지렁이.. 아 고통받고 있다, 고 슈는 슈는 계속 눌러야 돼. 어차피 계속 생기는 거니까. 일단 내려오면 말해. 안 보인다. 뭐? 우리 열여덟 개. 우리 3 4개2단 내려왔고 카라0도내려0고개네가 붙어있으니까 0개 2,000개. 2,000개. 2,000개. 한번 잠깐 위에 갔다 줄진 올게요. 줄진 내려온다. 줄진 내려온다. 줄진 보. 다시 내려갈게요. 오버 어떨려. 너야 어이구. 반납한다. 반납한다. 했네. 야, 딱 너프를 하게 때 터지기 직전에 이리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너 넣으면 돼요. 넣으면 되는데... 실바가 많이 갖고 있나? 지금 실바가넣었다 아, 나 넣었어. 내가 나 터질 건하나없바 났어. 많아. 나 터진다. 어? 실바 죽으면 안돼 실바 힘들 위에다 <S> 너 위에다 특수라다 적들이 오케이 아, 은 이병은 이병이 이병은 이0 0이고은 이병은 이병김 이병은 이병이병이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나? 나 13개. 너 하나 못 잡아, 못 잡아. 거미부터 잡아. 거미 끝. 우리, 나 위에다, 너는 위에다 너는... 바로 넣자. <웃음> 멈춰 멈췄 멈췄 눌렸어요? 눌리진 않았는데 음. 귀찮게 하잖아요 약간 매트릭스 시간이 많아진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내가 잘못 올렸구나 오오 대아카 대아카 대아카 아 아깝다 대아카가 개잘해줬는데 방금 개개 쩔었는데 아 대아카 오 깜짝이야 몸을 좀 먹고 아 잘못 걸렸어 방어매트 밀었어야 되는데 또. 아, 밑에 밀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미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와 살긴 살았다 위에 올라가다 찾아주 찾아 조심 야 이거 궁 어떻게 나가는 거야 설명 좀 해줘 궁을 궁다 파살이 나가 한번더그 다음에 한번더 쏘면 터져 근데... 그니까두번눌러를 쉽게 얘기하 야야 복병치 어또 빠졌고요 오 깜짝이야 매드 실바는 그냥 그탑에 있는 게 나은 같아. 아, 해야 되라고. 야, 민 어이고. 아, 이렇게 있어. 어. 어, 아, 바나가 더무아 그리고 그 시바나스 타워가 아니 청타가 타워 무력화 하는거 알지 어? 어? 어? 타워 때리면무력화돼알 w 3버어야프를붙 버프를 붙였어 로프를어버프어버프어어어 아어 그냥... 바보 탈상 가만있어 거기 가만있어 아 대학가 때문에 어프 못했네 아 그렇게 넘어서도 이게 되는구나 아 못먹었네 <웃음> 실바나스가 사, 상대 없는 라인만 계속 밀어 어 온다 온다 요한 나온다 실바. 요한 나았다 아. 어 이거 하나 못쓰냐 안되네 유령의 파도 두번 사용 가능 쓰면 되지? 어, 어. 그거 에 그거 하면은 바로 그게 충전돼 오 아보 있네요? 어뭐 어, 넣었구나 어디가 야뒤 아? 히... 바보 어 앞으로 마어 길막 길막 길막 길막 길이 1방 해줬어 잠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밑에 준지 밑에 준지 밑에 준지 밑에 준지 아직 있어 나 대피고 자 위에 올라간다 어 위에 인데 위에서 해아 잠수 다 빼야 서 아, 나 아깝다, 뭐. 위에 아, 죽었다. 아 나가서. 나가들아가서 나가서. 다가서나가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가 원하는 피을 못한 거 치고 잘하고 있어 음. 보석을 기다린다. 보석 보석, 보석, 보석. 보석 위에다 내려간다 야, 너. 나 위에 게나 봐. 게부터 때릴게. 야 안죽어래 아래, 아 진짜. 아래, 아래, 이때, 이때. 아래, 아 아래, 아래, 와 이렇게 많이 아래, 아 얘네 래아갈 수도 있겠는데? 안 간다 래 아래,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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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에너지 는 쟤는 쟤다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이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 살린다. 아. 가없어 지금 너도 죽어. 응. 그랬뭐다맞다집집아 그래? 그래, 그래? <목소리> <목소리> 십갈, <목소리> 방금 한타 손에 많이 받네. 상대도 누면 나온다. 조심조심 핫부터 핫부터 피해서 막아야지 <웃음> 제일 가까이 오는 것부터 막아야지 리드로 가네 늘들 리드로 가네 다들 아, 미드로. 잡고, 빨리 잡고 가자 딱 잡고, 잡고 가자 앞부터 잡고 어시자영아 말을 타나 유 조심하세요 그물 돌아가요 시아 말을 탔나 알아 알아 어, 어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야 이거 기수못했스아 사라진 새끼가 사셨다 나아나아나아내왔가내다내다이드비도 어? 아이고 안 죽겠겠다! 빼빼빼! 봇, 봇! 봇! 내가 말할어야 히드! 제가 아래로 내려가서 넣을게요 이거 그니까 2 0 0원가늦고늦고 가자 지킬테니까 야 이거 내가 혼자 못 잡지? 잡을 아, 수 있어 다 잡아 왜냐면 다 정지 애들이 안 움직이잖아 싸우고. 아 역장을 올렸어야 되는데 아니야 황혼의 수정관 나오는 게더 나은 것 같아 악화는 아, 응이세 네. 아, 근데 다들 중간에 끼못 가네. 아 가야 되는데. 가자. 아, 지형이 바로 잠깐 씨. 네. 왔다. 오, 죽어, 나 히, 나 히진 봐줘, 나히 해줘. 래도대해서 다른 라인 못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진해나히나줘나히 해줘. 나히줘나해 니가 있튜니까밀유튜브에지유튜브에밀유튜에서유튜에서 유튜브에서 아까브에서에서유다브에서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유 빠져. 에서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유 저들의 피조물을 받으 아래에 있는 거 먹을까요? 아래거 먹을까? 거먹을고가져넣고와파라짐힐량 넣고. 장난 아닌데? 원래 저렇게 힐량이 쩌나? 아까 카라짐. 몇 번을 살렸다나 제가 응 원래 저렇게 쩌나? 얘가 잘하는 건가? 사다를 리드 더주나아닌 <웃음> 오나. 어,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여덟 개 남았어. 처베 있네요. 위에 있다, 위에 이거 우두 쪽. 우두 한번 가봐야 될 거. 에 있어. 어, 노안나 있고. 우두 안나 비드.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 우두는 안 간다. 우두는 안 가. 없다. 응. 우리 가안가 어, 먹지말고 먹는척하고 숨어있을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아니아냐그분데 아니야. 있으면 우리가 더 풀리해 엔드 온다, <웃음> 온다 와 이제 5킬 육대 스밖에 안나네 대학하야 지금 그랜볼인다 이제 그래도 우리 우드 먹는줄 알고 왔나보다 괜히 제대로 들어왔어 제대로 들어왔어. 아이고. 아. 아. 아, 죽었대. 제대로 들어왔는데. 조안나 아, 조나데조나고이나아이안 좋다. 조나 근데 불있 아, 어 아, 아이고. 아, 불쌍 아! 구단! 피해! 피해! 갈라 피해. 피해! 아! 구단 한 팍! 아아 저기 한 피. 구단이 잘하 아! 구단 잘해! 미드! 미드! 미드! 미드 아, 저기! 미드. 아, 아. 저 막아야 돼. 2 20, 0나 너무 내가 먹을게. 내가 먹다음 내가 먹을게. 기 높은 기 버렸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거 지났네. 아 늙게. 14개 남았다고. 아까 침묵하고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원올 그러는 거야? 그거 대학어 대악어. 대학어대 오케이 오케이. 길자, 자 믿자. 줄자, 줄자. 믿음자, 신관화스 이쪽 같은 줄자. 7발, 7발 따라, 7발. 같이 있어. 우리 보고야고. 야 조심, 조심. 아이고, 가보고, 어떡해. 아, 너무 못했다. 아. 좋게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세이나스가 먼저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이 아우, 나갔다. 아, 웃도나갔다실바보니 아, 나도 생겨버리니 아, 로도 바로 생겨버리 아, 실도생없어니 아, 도 아, 니왜 겁이 있는데 앞에 뭐가 없어? 할만 아, 해할니해니 아, 이도생긴장보 나이스! 했겠다. 우선 나이스! 요이스 어. 나이스! 우선 나이이 나이스! 이 아래 아래 나이스! 나이스! 나나 없어요 이나이나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냥 스이스나이 네. 우리 일단 투사 캠프 다 먹. 어데너 무인가 무먹나 이거? 아야, 먹을까? 도 밑에. 한번 내가 먹을게. 난 밑에 갈게. 아래 을데 라인 좋아서. 네, 이거 먹고 나서 거, 바로 우르가. 아래 먹어 남은. 남아... 지영이는 음. 저 위에 먹고. 나랑 지영이랑 먹을게 이거. 못 나올 걸 지금. 우두쪽 우두적. 얘는 한번 검이 들 거야, 가 얘들아 뭉치자. 우리 갔었나왔다 아니 여기 우두 앞에그냥 우두 우두 우고 대치하면 네, 네, 여기서, 아, 일부러 보여주자, 상대한테. 그 위에서 일부러 보여 주 숨어 있자 숨어 있자 먹어 먹어. 자먹었 어떻게 먹었어? 먹었지? 내려, 려 먹자, 먹자, 아 괜찮아, 그냥 아, 아무 아, 어도자 예, 아이고, 아이고. 안돼, 안돼. 아, 어디, 어디 어디로? 신바 공포가 어 아, 공포. 아, 터졌다. 아, 여기다 아, 일것 같은데? 오, 먹고 나왔어, 먹고 나왔어. 오케이. 아, 안 아, 돼, 안 돼! 아 망했다! 살라, 살라, 살라, 살라. 아, 아 좋았다, 가 아, 여기서 갑자기. 아, 근데 우리 지금 저기 지금. 근데 우리 갔어, 지금. 갔어, 못어어못못 가게, 가게, 못 가게, 못 가게. 싸워, 우네싸우네 아, 아 안되 되게 중요한데. 오, 오죠강 나오죠. 어, 불타, 불불싸불싸불싸불불가 지돼다이새야이 우두가 가요 우두? 밀어도 어, 되지 여기. 않나? 아니 그냥 밀어도 되는데 그냥 밀자. 그냥. 우드. 아, 그냥 그래? 밀 그냥. 우두 어, 그냥 밀그 어, 명이 없어. 설명이 없어. 아, 그냥 아, 가자, 가자. 실바 와. 대데야 아 이거 오, 침묵까지 다행히 아, 침까지 침묵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와 위험했다 끌려가기엔 정의 침묵이 아주 가지가지 않네 힐또나힐또거 거의 왔어요 이후 때려야 되지 이거? 그불단 잡아야 되나? 아니, 그냥, 아 그냥 나온다 그냥 이거 때려 그냥 핵쳐 핵? 핵이요 핵핵치혀 그냥 아쟤 너무 나만 잡을라 그래 나이스 어, 지금... 아 유서울 겼어 와 진짜 아. 다행이다 아, 아 생존 끼는 나머지 <웃음> 퇴사다 오 아. 잘했다 잘했다 아, 이 아, 된거지 이겼으면 된거지 아. 야 상대 플레이인지 다이아도 이겨, 있는데 이겼어 나머지가 뭐였는지 모야 불단 진짜 잘 살리네 야 이번에 막은 데미지가 19만이야 개오졌네 진짜 승강전이다 내가 무적 무적 몇번 줬다 백철 너한테 인정 다 잘했어 아 막판에 디바 죽, 죽는 거 무적으로 잘 살렸어 진짜 어. 디바가 살렸나 그거... 싶었어 그냥 총한 대만 맞추면 되는데 <웃음> 확실히 디바 바로바로 바로 로봇이 생기니까 좋다 전리품들 열개 자포가 한 20번 한거 같아. 시부터의 준비부터 막판하려면은 네 그래, 승급시켜 놓고 가자. 형이 준비 안 했어. 뿅이 <웃음> 형이... <웃음> 아이고 브론즈 탈출할 아 의지가 안 보여. 탈출 말만 와 의지가 없어. <웃음> 나 얼른 담배는 피고 올게. <웃음> 보청이 언제 쳐? <웃음> 언제 쳐? <웃음> 20년 전 아니냐? <웃음> 그... <웃음> 거의 우리 초등학생 때 나온 거 아니야? 부르노 왕자. 20년까지는 아니고 한 거의 한 중고등학생 때 나온 사람들 같은데 살아 있나? 굉장히 오래된 건 확실해요. 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기억이 나요. 뭐하던 사람인지 는 모르겠는데 뭐 중국 사람이었는데. 일요일에 무슨 이상한. 어. 영국 같은 거. 꼭 반에 약간 중국인 같은 데 있으면 보챙이라고그랬잖아어 어, 승급점을 몇 번을 한 거냐 아저 승급점 8점 부족해 아 아깝네 올라갈 수 있어 리키 화이팅 올라갈 수 있다 한겹만 이긴다면 되는거 아니야? 167이면? 아 이기면 올라가지 네. 이기면 무조건 올라가지 아 뭐하지? 아 실바나스 야 한판 잘한번 <웃음> 운좋게 잘 됐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 안돼 그니까 러 우서가 딱그 요한나 요한나를 할줄 아니까 요한나 스킬 빠질 때딱 제대로 넣더라. 대학카 끌고 갈때딱 하고. 이번에... 음. 그러니까 많이 할줄 알면. 대학카가 끌고 갈때딱 끊으면서 역광광. 근데 이번 경기가 수준이 좀 높았던 게 데스가 잘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맞아. 거의 경기 중후반까지 안, 한 번도 안 죽은 사람이 한6 명, 5명 거의 그 정도 됐었어서. 저도 로봇만 많이 터졌지 실제로는 두 번밖에 안죽어요 로봇이 많이 터졌지 네. 터져도.. 로봇이랑 테사다르가 한 번도 안 죽어가지고 실버랑.. 실바랑 디바가.. 높았고 나머지는 다.. 태사가 황혼에 집정관되면 살려.. 악한이 좋아 아니 잘 어제.. 잘 어제 아군 테사다르 <웃음> 어제 아군 테사다르 <웃음> 역장으로 다 살려주고 진짜 아 어제 진짜 그 우리 편 태사자 때문에 진짜 짧아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아, 역장이 궁이에요. 예. 역장이 악한 대신 올리는 거예요. 집정관 대신. 와 씨. 엄청 비싼 건잘 쓰면 좋은데 못 쓰면 진짜 <웃음> 개짜증나못 쓰면. 야 현우야 썰좀 풀어봐. 시간 있다. 뭔 썰을 풀어. 아니 박판하고 가서 조용히 옆에 누워 자야지 <웃음> 옆에 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아 안돼 싸우고 소파에서 자면 나만 손해더라고 등백이고 음. 난 마이웨이 같이 안봐주한서 싸웠어? 아니야 대출 관련 일 때문에 싸웠어 더 이상 물어보지 않 아저 비행기에서 볼 영화같은거 한게 너가야되는데 뭐 볼만한거 있을까요? 악녀 영화라 개쓰레기잖아요 봤어요? <웃음> 보진 않았는데 평, 평은 들었어요 그냥 미드같은거 가져가요 중입니다. 미드나 일드 아 그런거 볼까 드라마 보면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렇게나죠 아. 아 빨리 왕좌의게임이나 빨리 보고싶다 그냥 제가 추천한 방법은 네. 도에 피곤한 상태를 만들어서 비싼 게임도. 근데 비행기에서 자면 라스베가스 도착하면 저녁이거든요. 하늘 사워. 바비어 뭐야 하늘 사와 밤에 노는 거야 누더기 하늘 사워 야 방금 걔네다 오아 방금 걔네네요 야 오늘 제대로 하자 이 목판아 그러면은 일단 겐지 일단 겐지 변하고 다들 픽해봐 픽 남이 우서해라 우서가 훨씬 좋다 아? 어 우서해 그냥 우서하고 아 근데 신정형 무더기하면은 또 태사다 네가 말피해 내가 발현에서안노 패서 굴단 묶어버려 저 새끼가 오케이 경우. 오케이 안노받고 말피해 말피니 루시우냐. 아노프터. 아노. 아노 고를게또라 아. 말취에? 어, 골라. 우 아. 아까 굴다니 뒤좀 넣었냐? 일단 잘했어. 어쨌건. 어, 잘했어. 공포 잘 넣고 잘빠졌어요안 <웃음> 어. 죽고. 아, 몇번죽었는지 준비됐습니다. 오, 발라 가져갔네 어 이번에 내가 실바 해볼까? <웃음> <웃음> 여이또 실바가 나쁘지 않았어다 이리 또나쁘진 않더라고요. 라 a 딜많이넣던데 k a 뭐 r a j 전판에? r a j a k 카 r a j a Karaja k a 요안나 조안나 둘다 나도도 될것 같은데. <웃음> 뭐 배나지? 어... 무라딘 애매하네. 같은 거보 무라딘? 무라딘? 무라딘 배게 보긴 해. 아, 우서베나 골. 아, 아. 어아하긴 어차... 타라짐 이미 나왔네. 생각해보니까. 타라짐 나와서 예, 아하겠지 마씨아리아그다이 <웃음> 역으로 네가 요한나 갈래 그거? 요한나 가든가 아니면은 뭐하지? 너 어, 일단 너부터 아 우, 먼저 오르세요. 아 나도 같이 올라야 되는 거야. 아니야. 아, 너 아, 우사하지 마. 아, 너 짚게 소. 소. 네 소. 그럼 내가 나 실바고 하 리밍 가시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리밍이나. 네, 상대 보고 리밍이나 네, 타이커스 준비한 게 할게요 리아블로 또 대아카 가네 대아카 핫바닥춤 대학한... 리밍할까요 타이커스 할까요? 리밍 리밍이 좋을 것 같아요 리밍? 이번에 CC기가 많으니까 리밍가면 네. 좋것요 오케이 오케이. 이세개 내가 필요해요. 리밍이 붙어 다녀겠다. 이번에 c c 진짜 많다.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또이겨 줘야지. 딜러가 내가... 메인 딜러가 필요해서. 처음에 내가 솔탑 가 있을게. 이렇게. 타워에 나고. 아, 그 누가 가냐? 타워에 가지. 타워에 가고 우리 셋이 가운데 미드. 하나만 정해서 먹자. 탑이나 첫번째 사원, 그거 어디로 갈까? 네. 탑이랑 미드 중에 어디로? 미드 가자, 미드. 오케이, 네. 미드 세명이으니 미드로 가자. 미드가 유리한것 미드 같아. 미드 싸움에서 확실히 이기면 탑도 가져가기가 반이라도 가져가기가 쉬운 것 그럼 어째 실바 있으니까 탑 파워라도 금방 밀수 있어. 아이, 어워 하원두 번째까지는 확정이니까 처음엔 탑, 미드, 그다음 봇. 알켜. 오케이. 오케이. 오더가 좋네. 오도가 오더. 해결적이다. 패츠 <웃음> 그다음부터 랜덤인 거 같아. <웃음> 그 다음 웨임인가 역시 감독님이 있으니까 좋네. 감독 나별명 슈트리쳐다. 움직이지. 쫓겨도 쫓기지 못해도 쫓겨나나? 피등이라 슈틸리케다. 슈틸리케 요새 뭐해? 아, 모르겠어. 감독. 벌었으니까 어디 가서 또 휴양하고 있겠지. 오, 사. 진짜 긴급 상황 아니면 안 가라도 되긴 하는데. 자, 가서 치고받고 싸우거라. 치고받고 싸우거라. 아쪽이구나 감수 스터일이 에아카가 먼저 와 같은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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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게요. 한심한 놈들 이렇게 많이 쳐맞았는데. 뭐, 뭐, 뭐 끝쪽이야. 디아블루 뭐야? <두> 야, 시시 뭐, <두> 좋았다. 좀더해야야지 그 역시 안. 오고. 아, 집갔다 와야겠는데. 야 잠깐 내가 그럼 위로 올라갔다 올게. 중단 상대로는데 맞아. 누가 가도 힘들어. 맞아요. 사라진다. 집갔다 바로 밑에 사원 와. 아까 위에 망치. 봐줘 한번나 집에 좀 가. 갔다. 어. 갔다. 중간 사원 갑니다. 이가불타상대는 어, 오셔, 오셔야, 오셔야 돼요. 애들 다 위로 올라가네. 아니구나. 아직 아직 아직 좀 있다가 좀 있다 아직. 응. 애들. 미들 미들. 가자, 미드. 걷고 있다. 지금. 응. 나 대학카랑 싸우고 있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 넌 싸워, 그냥 미드, 대학카랑. 깜짝이야. 대학카는 바로 올 수가 있는데. 왔어. 나 이거만 잡고 와. 밟아, 밟아. 어, 위험해. 와, 위험해. 야, 아이고. 왜안 뭐 죽어? 나 아이고. 나본 먹을게 그냥. 나를 본먹야겠다 막... 이거. 아, 대학선다맞 마나 없어. 나 마나 없어. 게 머로 다다 올라, 탁탁탁앞까지깜짝이깜짝이아 잘못 눌렀어. 이동아 너무, 너무 체력 없다. 갈 거야, 갈 거야. 거야. 나도 라 나도 나도 만 없어. 그냥 한번 정비 하고 올게. 내가 아 보스로 가는 저거 괜찮은가? 네, 보스로 갈게, 갈게. 밟아버리자. 일단 밟죠. 뭐, 뭐어 얘들 왜 하지 숫자가 하지? 많은데, 왜안 들어오지? 얘들? 네 명인데, 아 얘들 만화가 없어서 안들어오는구만 아, 이다들어오는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들어가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자 이거, 이거, 이어이제 이거, 이제 빼자 발라발라 발라. 이제 빼야 돼 이제 빼야 게것같 낚시를 하게 되면, 낚시를 하게 빼빼낚시 하게 하게 되면, 낚시를 하게되게 되면, 게면안돼하 토치탑 지켜 그냥 야. 탑 그냥 토기만하냐 토치키우냐. 토치키우냐. 이치키우냐 토치키우냐. 토치키우냐. 토치키우냐. 토치리우냐 토치키우냐. 토치키우냐. 다 내려간다. 뒤에 오 뒤에 걸어지아내려간다올라갈거 어? 아, 아니야? 야, 그, 여기 여기 일단 분명은 있어야 되니까. 돼. 미드오 아무도 없는데 이거 어디 갔어? 근데 미도안 보여요. 내가 복할 거야. 내가 탱포, 복할 거야. 아. 오른쪽 어, 벽에 넘어 너무 들어갔네. 안넘 <웃음> 개럴 때다. <너 괴볼> 바라심이 <웃음> 길을 잘얻네이 새끼가. 엉디야? 안 돼? 갑. 지 내려간다. 가여기 어? 뭐야 뭐아못 봤어 어떡해 <목소리> 다운 갈까요? 내려갑니다 아, 다운 갈게탑다할것 같은데 탑 막아야 되나 내가. 아 이제 대학으잡게 그냥 이거. 대압으로 잡을 수 있으면 어못 잡겠다 사비 <웃음> 사라지 없다 나 밟았어 아, 내가, 내가, 아, 내가 타고 있 갈게, 내려가 그냥. <목소리> 나 밑에 먹, 너 내가 막. 내. 가져가.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이리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이 야, 이리 야, 이리 와. 야, 리이이이 아그럴아 그럴까? 아 그럴까? 아 그럴까? 아그럴아 그럴까? 아 그럴까? 아 그럴까? 아 그럴까? 뭐아 그럴까? 아 그럴까? 아가럴까아 그럴까? 아 그럴까? 아그아그냥나아에먹까아 그럴까? 아어럴까아 그럴까? 아아 마지막 에좀 아까 공한 팩, 한 팩인데 일단 나두개 밀었어 우리가 지금 음. 이제 너희들의 전쟁으로 아 아래 막았어야 밀었지? 됐나? 황 쓰기 전에 날, 내가 죽어버렸어 야, 이 새끼가... 우두먹거 아니겠지 이거? 어우 먹네 다 어, 뺏겼다, 어, 어, 어. 뺏겼다. 어, 어. 뺏겼다. 네. 아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막으면 아 빼다. 가 막으면 돼, 그냥. 밑에, 밑에. 이거. 이건 날라가고 아, 어, 좋아, 좋아. 형, 좋아. 막으면 돼 그냥. 다고, 다고, 다고. 이건 날아가야 이거 막고 막아야 된다. 네, 바로 미드 가야 겠는 와, 안 죽었네. 이거 뭐 들어오는데? 야, 네? 안 죽어, 이거. 어? 아, 내가 싸워야 될 대학화 때문에 지금. 이거 일단 공성 막아야 돼. 아이, 기야 돼. 아이, 기 빼야 돼. 대하카가 너무 짱나게 하네 대하카가 나르 운영이 되는데 대하카가 순간이동때문에 어 오, 대약화 오, 대약화 사원 사원 이거 먹고 야 이거 먹고, 먹고가자 먹고, 야 사원가자 막, 막고가게 막고 밑에, 밑에 갑시다 밑에 아, 가 그냥 가나원을휘감다 소병들아 이 피멸자 접근하지 못하겠 내가 막을 테니까 그냥 가. 오케이. 들이리라들이리라 계속 3명만 먹고 나머지는 저험치나와 실바도 경험치 먹으라 가운데 발라 꺾고 있어 뭐 이거? 이 궁의 의미는? 실바잡겠다는 건? 실바 2스킬 있나요? 실바 빨빠나어온다온다 아, 엔마법은 이제 잠들 것이다. 내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 누구만 아니면 괜찮은데. 내가 더 막게. 내가 막게 밑에 밑에. 한 명, 사울엔 한 명. 파라딘. 가운데 온다, 가운데. 나 밑에 갈게. 그냥. 아, 다잊지 말고 한명 내려가 여기 타워에 내려갔어요. 야너 조심하고. 살았겠다. 공포 걸리면 죽는데 저거. 공포 걸렸다. 걸린 것 같은데. 아 씨. 이거 위에 두명만있 씻어? 때... 위에 막으로 가야 되나요한명 될... 어때? 한 명만. 타워에 가고 싶으니까. 타워에 갔으니까 이거 먹죠. 얼동 먹어. 얼동 먹어. 아 여기 있으 내가 거기 왔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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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먹어아 되나? 어디 s r o v a Bosro. b u s 지금 먹으면 성채까지밀수 있어 오케이 아 a 나는... 먼저 아 h 먼저 아 u 이나타 j a 먼저 아 m 이나타 a a 먼저 들어가 어, 얘들 안 w e 네 아직 n j a Anubina Tower Monja, 도 o w e r m o n 아 사라짐 사라 잡아 사라짐 잡아 이빼 오? 어다 침묵이야 나 침묵 이길 있어, 이길 수 있어, 이... 있어. 아 저거 피하아왜안죽고 있어 오케이 디아안 죽어있지? 나이스! 거이스다죽스나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나나이나 디아블로 한 명밖에 없어 나어나 m n 뒤에 있어 c 조심하 조심히. o 빨리, 이가지고 빨리, 살아 r a 만 man. Mana, what? Oh, Q, they are c 대학 i 구나 Oh, yeah. t h e 우두가 아이씨. 우두가 우두가 우두가 우두우두 애들 밟았는데 그... 네, 어 우두가 우두우우두우두나우두우두우두우두두 우두가 를두가 우두가 두가 우두가 우두가 두가 우두가 우 우두가 우두가 우 발나온다발나온다 가능한가 이거? 아이고 아, 깜짝이야 나왜 앞뒤 이런거지? 빨리 온다 잡아야 돼 빨리, 물어, 빨리 와야 돼 이거 갑자기 위로 올거같은데 아아 거기다먹어거기다먹어 빨리 밟아 아 엘라 LH가... 지나 왔어 나 왔어 조건 밟아 밟아야 돼 밟아야 돼5개이확까지 먹을게요 제대로 야 못봐 야 나이스 깨끗이 춤을 춰 곧띠 곧띠 곧띠 곧띠 곧 그냥 띠곧 그냥 곧 우두드랑 같이 아, 오빠 좋았다 야, 타우렌 궁 좋았다. 타우렌 좋다 진짜. 의리 되리라. 리밍 일로 마나힐 좀 받아요. 로 아, 네. <웃음> 난저 새끼는 어떻게 저 티어 갔지? 이러 아, 카라스 씨움직이질 못하네. 좋 아, 그 이건 이겼네. 뭐야? 안 끝나고. 뒤지. 이밍일것 <웃음> 같은데? 아이고. 분들 두판 연속 먹어 버렸네. <웃음> 맛있먹 <먹었네. 웃음> 냠냠, 이지. 아 잘했어. 아, 사원의 지배자. 오씨, 나와 높더라. <웃음> 버스 탔네. <웃음> 버스 태워주는 아, 거야 그래. 우리가.